모든 것은 콜롬버스의 유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절대 스페인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 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콜롬버스의 유엔은 자신이 발견했던 카리브해의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성당으로 이송되어 묻혔습니다. 카리브제도 히스파니올라 섬의 동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최초로 식민 활동을 시작한 곳입니다. 1506년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사망한 후 그곳에 묻혔던 콜롬버스의 유엔은 1542년 대서양을 건너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인 산토 도밍고의 한 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56년 뒤인 1898년, 다시 유해가 스페인으로 옮겨져 세비야에 있는 세비야 대성당에 안치하는 과정에서 진짜 콜럼버스의 유해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스페인으로 유해가 옮겨진 후에 콜럼버스의 유골이 묻혀있던 성당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적혀있는 유해 상자를 발견했고 스페인이 가져간 유골은 다른 사람의 유골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다시 발견된 콜롬버스의 유해를 안치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콜롬버스가 처음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지 500주년이 되던 1992년 산토 도밍고 해안가 언덕에 콜롬버스의 등대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콜롬버스 기념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스페인에서는 2002년 DNA검사를 실시했고 세비아의 대성당에 모셔진 유해가 콜롬버스가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DNA 조사 결과에 대해서 도미니카공화국은 현재까지도 철저히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